근데 이약아 이고 있던 소리를. 뭘 회장이 옆에 오셔가고 야, 뭐 이래라. 분위기가 분위기 어, 좋지 않습니까? 아. 이게. 어, 어, 어, 어. 정치를 잡으셨어요. 때렸다. 어, 어차피, 베베야시나 누구야, 안 뚫린다는데, 베베야 그래. 야, 나 때렸다. 나 때렸다. 야, 킬러만 가야이니까가나나는나 나가. 나가. 나가. 나나 나가. 나나 네, 있어요 나한테도 나도, 다도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는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도하 차도 차도 다도 차도 차도 차도도도도도 어, 됐다, 하나, 겠다고정지 들어오. 카드, 핸못 받아. 나 가다가 핸드 받드드아 오맛이 구입을까? 이는이쌍 아니 아니 아아가오어아 그럼 뒤에서 어뭐리비 집이 어딘데 뭐 대리비가 오만원이라 상 삼겸 오지 마세요? 네? 삼겸을 받요이상 받는게 대주에서 받 제주도 오기부. 박사님, 가 직접. 기박사 제가 직접. 제주 오기부. 제주기 오기부. 제주 오기부. 제주도 오기부. 제도 아, 제주도 오 오기부. 제주도 오기부. 제주도 오기부. 제주도 오기부. 제주도 오기부. 제주도 오기부. 제주오기도 오기부. 제주도 오 맥주 딱 하나만 있으면 돼야 순아 예. 아니 왜왜 던져. 안드어요나 술도 못지 칼카스타가 돼 있어. 그만 둬. 네? 안 마라 세요 아, 소주만 드지 아.. 아.. 소주만 드십니까? 아.. 제대로 술을 드시는 분이네. 아, 몰라뵀습니다 그게 아니고. <웃음> 내가 한, 한 2년 됐네. 2년 전까지는 맨날 소용을 해야 먹었는데. 배 부르지? 당이 좀 높아가. 소만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소매 이거보다 슬픈 놈아 근데 손에도 딱한 번만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땀 흘리고 나니까 쩝 땡기니까 오늘 하시죠아 하늘아 어? 축하한다 축하한다 수산데삼스럽게 없는데 수이 근데 군자에 내하다 얘기했는데 뭘 새삼스러운 거야 아니요 내세한테 맞췄지? 그냥 보내세요 형구미가 내 수금대 컵컵이다 용광이 시킬 이데 수비 는어지나있어가어 야, 구시이에 얘기 대가야스 손음에손에 하나 먹어, 간가 그리고 소시거면 빠. 사는먹우는만 거야.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맛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무늬> 어, 니그러연락라고한요아이 봐. 아해거하 거야? 한고 아이고. 아무리 봐가더영원히 이제 괜찮다고요? 네, 저번에 노래방 갔다가 깨부 제가 영원 예. 그래 신세 낸나 포함해서 그걸 라 가지고 아니 노래방도 깨부 되는데 씨. 아노래방가 네가 기가 좋아. 서 신세 맡좀 갔다 오는데. 공생 서 너무 오래 막네 물이 고입니다. 고인이맛 쓰고요. 신생 박스 좀 놀아야 되겠어 여러분 당이인데. 오늘 레왔는데 내가 여러 내가 그래 가지고 신 정수. 마지막으로 넣었어. 하타. 그 진짜 이탈리아식 소스 해 봤더니 나는. 혹시 만라 도감이죠. 소주 들만 가데 하타 소스 하고하 기본 정수행이다. 5대 5라. 어제 같이 나이 같은 둘이. 내는 하지 마. 소주 넣고 깜짝 때를 갖다 놓기 시해 계속 이게 말안먹으 계속 하더 어다어다어진다아 어? 이다는맨는 이게 제일 먹어요. 뭘 먹어요? 그걸까? 그걸까? 저러니까. 예. 소걸 아, 있어야 예. 잘먹더라왜서에 그래, 앉아 가소고에일어 먹고. 아들. 아, 완전. 그래다 옆에 가지고 뭐 먹겠는 거야. 이 회장님. 어. 기아 참미 뭐을대초드시세요고드조좀고참고 없나? 저하고 참소리 먹이 참소리 먹으세요. 나도 카메라을까요저카메라 봤을까요? 아, 봤을 이거 봤을까요? 음, 이거 을까 이거 봤을까요? 음, 이거 봤을까요? 이요이요 차이 면은 그냥 아요오기만기를못거 같은데. 도가 오고. 그오야겠다3이이잖아요 요새 이러면 요새 뭐근 이게 도오기 근데 오기만 되게 그냥 갖다 주 말으고 1 0시는말집 기도하는 게더 낫다. 자전거 1 2저 나는, 이제, 음을 달격사 칭찬하고, 이, 껍질 안 붙였으면 안 땡겨. 아니, 고기, 뭐, 저럽습니다 나는, 내가 달걀사 좋아하는데, 고기나, 껍질 있대. <웃음> 저는, <부터> 아니고, 다행이 없나. 한는것요 아, 예. 오늘 <목소리가> 어, 수축률은 많이 드셨는데 운동할 때부터 해고 거의 안 보는데 저 말이잖아 아 아니다 신선 가슴 먹고 랑라고 많이 드는데 <웃음> 아, 나는 오늘 내가 아, 양념 돼 있네. 양념 돼 갖고 물랐고 아, 틀어 틀어 틀어. 지수예요, 이야 아, 이래. <잘했어. 웃음> 뭐, 뭐, <웃음> 아, 끝만 만들었지.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오늘 이상해 지금 보 맞습니다. 제주도는 진짜 멸치 붉은 거 굵은 중중 넣어가 진득진득하 이러면 아야 되지. 아니 아니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든 이거는 원래는 너무 작고 해가 안되고 약간 연하게 다 갈게 해가지고 다 빠져버렸어. 그러시기 좋겠지 들어있지 금방, 금방 좀볼까 나는 고기 중세우는 좋아야 네. 아 그럼 고기 잘 끓는 거다 <웃음> 우리 그 아, 아, 고기 끓는 애들 아, 와, 한 아, 한 아니, 한 사장님... 사장님 예. 그, 죄송한데요 그, 예. 참소자 네. 예예 네. 말아 드릴까요? 네. 한번 한번 네. 감사합니다 조금 네. 해라 예.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어? 생이 고기 익었어요. 좀 줄까, 이거? <끝> 야. 이거? 아니요. 아니요. 네. 우선이 드시네, 우선이. 야, 네. 야... 거야이발 야, 한 개씩 자 그렇네. 한개 묵자. 이거 우아님야야우아님야네도어 야 이게 대패가 아, 자 이렇게 잘되나 병선이 신 주이소야 아무것도 술안주는미한테아 우리야 아, 하하병야 이리와 좀 이리 음, 자리 어디에 놓고 있어? 이기앉면 되지 이 여기 앉으면 되지 카메라 설치해놔 아유 여기로 면 되나? 아니 이거 여기 볼 수가 있어 내가 여기 볼 수가 있어 아아아아아 아 목소리는 다 들어가는데 왜 얼굴은 아, <웃음> 목소리만 <웃음> 들어도 누가 했는지 다 알고 말아 목소리는 도뭐 닙니다 아유 아는 사람들은. 아. 다들 맞 뭐. 어? 응. 다들 맞 역시 그래. 안 이거 먹고. 뭐, 뭐? 어, 아, 이거 먹고 막. 그렇게 빨리 안그 왜? 거거거 이 음, 음, 그, 그, 그, 늦은 그 시간에 참기를 내가 참.. 그서이 시간에 원래 삼겹살 이런 거잘안 먹는데 안 먹는데 맞죠? 묵는 게있저는 시간에 안 먹어요? 보통 한 저녁 먹으면서 5, 6시 뭐내가 고기를 안 만들어서 이 시간에 안먹 아니 우리는 캠핑 가면은 2박 3일 갔으면 2박 3일 동안 밥 뺏고 가다가 해먹는다아 캠핑 가서 먹죠요 저녁에 나와서 삼겹살 안 먹어요 잖 해나 보는 것도 그래서 재밌하니까 <웃음> 네. 어, 지금 뭐 하려는 소리야? 그냥 못다 가슴을 면서 그런 가안 웃어도 돈안 내지 않겠지. 근데 안름다운 얘기야. 다 하시려고? 멀지면서 계속 인기 있어도. 오늘 그 내일로가 있죠? 인정. 세상에 이거 톱 안에가 된 거예요. 아니야. 아니, 다 이거 월수는데 회장님이 옆에 서으 <웃음> 그대로 <그래> 하지 마라. <웃음> 이래 하지 마라. 어. <웃음> 야 진짜 성부욕이 강하고 승격이 못된는 승격인데 내 승질 낼 수는 없고 그냥 목소리만 그렇게 예, 말하는데. 말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쓰면 아, 진짜 여분석이 와갖고 내가 진짜, 여기 와. 하고 내가 진짜 돌을 닦습니다 돌을 뱃머리가 그러면은 나를 뱃머리하고 한시에 가고 안 맞으면 오겠다 제가 몇달에 약간 나는 고기에 양념사 1 0 있다 멘탈보다는 그렇게 하든가 하라고 나오는거지 오리지널 스포츠맨십으로 아, 운동을 아, 하는게 스포츠맨 하는 사람. <목소리나> 응. 어? 어. 아니 스포츠맨십으로 운동을 대하는 사람 저는 뭐다탈거 하는데 이단어키도 줘요 아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이 아밤에 삼겹살 먹습이 내 정말, 정말, 정말, 정거정 이렇게 정말, 정말, 정말, 말 정말, 정말, 말 정말, 정말, 말 정말, 정말,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가 정말, 정말, 정말, 정 근데 멸치가 없어요 아, 원래 제기도는멸치아니 아니 그치 그니까 가스가 있어내가지고 원래 뭐짝사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 뭔지 아는데 원래는 이제 멸치 뭐 뭔가 이런 거 같이 뭐바이 이런 거같어졌을도 되고 거에 가보고 그거 온 지도 안 돼요 저날때 그런 이 나지 제주도 는가지고들먹 안짜아요 그래, 도안 짜게 하면. 어, 이도 어, 솔 어, 도 어, 솔도 어, 솔직히, 나도, 어, 솔직히, 나도, 어, 도 어, 솔직히, 나도, 어, 솔직히, 나도, 어, 솔직 광역필 때들와요 여기 도민들이 많. 원래 그 행진이 많이 가는 데 네, 네. 맛습니 싸고 맛있는 데요. 네. 광역 때가 는데 비싸고 <웃음> 뭐. 네. 네. 네. 이 막 10병 이거 다 던기고 뭔 소리 합니이 젖는 거맞쏘니까 아까 보당 5만원에 2 0만이야2 0만이야 니가 수비토스 5천원에 는데 아무도 안내고다버았는데 오늘 5만원짜리 진자5만원고자진만원 그럼 필요하면 수비토스 다5천해갖 7만원에 가다 갚었잖아 알아서 받아라 그건 나 모르겠다 나는 공포스 젖는 거면 된다 이건 얼마 내깁 5만 맛있어. 음, 내가 내게. 아, 아닙니다. <웃음> 맨무어무은순 하시지. 어, 아니, <웃음> 맨날, 내가 내게. 이야. <웃음> <웃음> 네, 6만 원자한번 주세요. 가만밖에없끓니줘 우리 <웃음> 아, 6만 원정 <웃음> 네, 내가 6만 원 정도 끓여 6만 원대도끓 음? 6만 원정 약간 먹안 돼요. 잘 <목소리> 병선님! <목소리> 아, 예? 아, 네. 이 보컬! 병선님 말 물어 병선이 네, 어. 아, 음. 난 맨날 동생인줄 뭐 알았지만 병이 행인커네 원래 족도가라면행인는데 병선이 지보행기구나 응? 행병선지 내가 가어요 지금 내가지옥나 그까 그래서 하나가 어? 어? 그게 나이도 나죠. 오그한이에서 오늘 형님가해 아, 뭐, 형이 형님 자형요면서가어는데 <웃음> 아. 오늘 맞아요. 아이도 말아줄야 이야 요즘 가는 기라 야야야야혜 생각나네 이거 우리 캠핑 이제재수시더라고요술 먹는데 야 그래도 이 아람이 고기 구워서 굽먹을까 에이 <웃음> 고기는 그렇죠? <웃음> 아니 아침에 눈떠가지고딱눈떠가지고 <웃음> 피곤한데 고기도 보고 먹어봐봐요 그것도 너무 어가 그러니까 왜 혜택하고 <케빵도> <웃음> 아니고 <웃음> 집에서도 아침에 고기 굽어가지고 먹어봐봐. 너무 많다니 열심히 고기 먹는다. 아침에, 얼굴로, 그, 아침에 그, 아침에 그, 그, 저녁에 있잖아.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얻을 때는, 어찌 면못 먹다고, 이제, 아침에 꿀이 있어야지. 짜 아, 리 칼미리. 아, 진짜. 해, 그래서안 먹어봐서 그렇죠. 그리고 먹고 나면은, 어제 배가 못 파. 정말. 저보다 고기 많이 먹못 봤어요, 지금. 이 고기 라아화나보 그, <놀라> 난 니가 신기하다. 원래 소기뜯는 사람은 많못 먹거든. 안 땡겨. 냄새 땡겨 보니까. 야? 우리, 내 것이 뭐, 나, 보이실래? 도보도 보일 없지. 나, 찍도보지저그게 해. 아, 그래. 소리입 여기가. 두역개 중에 개에 의해 일주일에 1 0에 중에는 한참 있는데 절중 금방 먹고 시작이 됐와상대 나왔다 엄마 시집 찍는 맞도해시급은잘 먹고 와 시집은 싸니다 우리가 우리 저 벌써 일요일날 아 그거 일날 별명에서 대체로 내 지금 방파를 한 방에 5인분한이다다 다. 니 아니. 방에오인분한두 세. 두다 개. 두다 개. 팀에 여 개씩. 영원이 오. 한두개 테이블에. 어그 그러 봐. 왜? 또 그렇게 그러지 말고. 아, 내가 무슨 민가? 너도 잡. 예? <웃음> 아니, 얘기를 해도 좀 수준 있는 얘기를 해 줘야 제가 좀 받아칠까요, 니까 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 제가 떻게 받아치니까. 저거 나간 애그 뭔가 수준 있는 얘기를 해 줘야 이거 뭐 실적 기본률도좀 올라가고. 이거 갬블 하면서 칠줄 알았지. 아, 무슨 갬블이야. 아까 내가 언제야 네가 칠줄 알았지. 뭐 짐입니까? 회장님 많이 만졌지. <웃음> 와, 그게 <좀 웃음> 뭐 하나 걸리면 뭐그 꼬투리 잡고 가야지, 가야 되죠. <웃음> <웃음> 감독님 있었으면 감독님이 얘기하실 건데. 감독님 너무 오진 않더라고, 그 라이언 쪽으로. 너무 오진 않네. 왜 이타도 안 왔어? 아, 어, 일이 많다 지금. 아니, 아니, 내가 네. 그랬을 때한그렇잖아 그 누구 왔돈 <웃음> 버리고 오고, 왜 하지? 하범이 도모님, 도모님, 도모님. 도모님, 도모님. 도모님, 도모님. 도모님, 도모 그래. 이게 도모님. 도모님, 도모님. 도모님, 도모 도모님, 도모님. 도모 도모님. 도모님, 도모님. 있모님도 도모님, 도모님. 도모님, 도도 도모님. 도모 도모님. 도 도모님. 도도도 야, 그... 알았지, 그래. 그래. 아, 그게 싫다. 내가 아, 벌 아니, 또 날아요. 뭐를 잘 나도 아시지들 알아도 좋다. 알아도 뭐 몰라도 뭐요 어, 지난번에 내식 이거 그 파스는 사거든. 만거든 네, 맞아요. 근데 후시가 제일 못한다는 했지. 그 바뀐 거는 고 아, 바뀐 게 용에 안는데 아니, 좀데로가 비싸게 바랄, 아, 비싸게도, 그 비싸게도 아니, 바랄수는... 아니 네, 네. 네. 응. 응. 기에다른 아. 그, 네. 뭐, 만져놨지 이게 되게. 거 너무 아빠가, 뭐,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없잖아. 거요아니도안 돼. 아빠도 아빠도 안 돼. 아빠도 안아빠안 돼. 안아빠아아 아까 그거, 그다 쓴다. 근데 <웃음> <꺼내는> 거기 <웃음> 멋있게 하는 사람들, 상영하는 사람도 많이가. 월지나 사람들이 알자, 알고 다모시고 사실 정한데요. 참상났지 않런거 이유 걸레에 들어가고 영화하고. 재밌네잘안지 않습니까, 이 장면? 뭐가 안 되는 <웃음> 거야? 자리 를 <웃음> 저는 전문가 오신 분데. 회장에이 그래서 이번 살려 가진대요. 근데 얘는 막 살기 같이 했는데 있잖아. 그냥 집에 갈란 사이. 아까 나 가지고 세 번씩 했다는 고는막 나지 만다 저는 가남 거를 남나 아니 오늘은 평일이잖아, 평일안 먹는다면서 아 그게 아니거든 올, 어, 화, 술, 목목까 먹는다 못 먹는다 술 먹고 싶다지 먹긴데 술잘못마 몰라 야구도 술먹죠면고먹 형님 술먹먹 맥주하고 소이하5 먹고 있잖아 이 이거 저번에 뭐. 이거 막와 열몇장보다 고 들으셨거든 와술못마는내 합체가 딱. 하기 전에 막. 우와, 몇몇 난 물인 줄 알았어 손으로 <웃음> 이마에 부갖고 잖아요몇번 들어 비린들 야이 새끼야 니 물어. 아니, 물입니다, 그냥. 술을 물어 물입니다 술을 물어 가야 가야죠 명석이가 아니 가 하겠습니다 줍쇼 줍쇼 아유 줍쇼 아유 아 명석이 회장님이요뭐 이런 거 들고 네? 뭐 응. 하시는 건 아니지 야, 않습니까 야, 그냥 원래 음. 이런 거는 회장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구나 뭐해요? 뭐해요? 여수서요 고기 굽는 잘해요. 아, 지번에 고기 잘 굽대 <웃음> 네, <웃음> <맞나? 웃음> 그, 저장에서 고기 굽는 데야 이게 그, 그이라 집이라. 맞나?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느끼해. 이거 에서 나잖아. 끼운다고 집에. 그건 다 한두 <웃음> 그이 <소문이> 아니라. <웃음> 그럼 내가 좋은 되비은 간단 간단하게 해드리고, 끓고자니 완전 다 가져오시면 돼. 갈비탕. 감자나. 감자. 아이 탕은 힘이거래요야 감자탕도 힘든데. 그럼어떻오 만드는지 하 먹자. 영울에 이제 신생간단로 <신선간다를> 나온다는데. 여우가 오늘 신생간 오늘 지승차아네 여우는 신생차이요 여우는 뭐이 거예요. 그렇해 신생간단 맞다 내나 <웃음> 어제 그 병사님 님이 <웃음> 아빠 뭐해? 뭐라고 하아 경사님은? <웃음> 정의서. 아빠 뭐해? 가는데 여기 정의서 딸 있습니까? 정의서 아빠 뭐해? 정의서 없는데요. 아, 니쌤이 예. <웃음> 뭐해? <웃음> <웃음> 정의서님이 아빠, 빨리 와. 빨리 오라는데. 아빠 뭐해? 빨리 와? 이는데 정의서. 정의서? 어. 내가 정의서입에다 내가 정심이입니다 굉장히, 이제, 정의선에, 정의선이 높은데. 아 빨리 와. 아우, 정말 필요하다. 조금 어지네길어고그시에가틀어가 <웃음> 응. 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 우리 희망아, 얘들아, 빠 아빠가 어나와 와. 내 옷이 몇 살이고? 10살인데 아직 그거 모르는가봐 아니 유튜브는 아는데 음. 내가 그 TV방송이다 카든가 아. 내가 그때가 아빠가 TV 나온다고 하니 아빠 아빠 왜 TV 나온다고 했잖 족구 <웃음> 잘해서 TV 나온다고 했잖 뭐 그랬을까 아이가 아니 <웃음> 백판 그랬다잖아 아. 아빠 족구 잘해서 TV까지 나온다 난안그랬는 그런 건 아니야. 옛날 그, 누구? 우리 그 족구 매거진배할때 고차이님 그, 거 유튜브에, 전고, 그, 전고, 기약서를 두 대섭이, 와이프하고, 알렛이 하고, 그, 그, 지고 우연히 하고, 댓글 다하는 이야. 그 사람? 대섭이 그때 사과리가 떨어 사과리가 한번 떨어지고, 대섭이가? 대섭이요. 대서비. 네. <웃음> 그리고 50대요, 같이 할 때, 두두지, 우승이 한번 헷갈립니까? 아니 계섭이가예전 나가. 네아 이거... 네안 했나? 대반부어. 어지몇말똑같아야 어디서 달동군 그뭐한번가안어오거야게고 아, 우리 술담배 이런거 수로만 해도 안 먹을거 먹을거 좀는거 이런거 안 먹는데 이아니요 이거 뭐하는거지? 아몇원내가이야야 이놈이 한개 불어오지? 둘째 불어오지? 둘째 불어오 <목소리> 아, 아 오늘성경이좀 게임도 안 할라 하고 재미없다. 둘. 어, 다 <웃음> 나를 찾는다. 걔 아, 나는 빠졌다. 이만이만 나무대나무대나무대 아이, 바보세요. 자, 사세요 그래서 선님 병세에 먹어, 내가 치기 들어니까그에 먹고 내가 한번어 아, 맞지 아니, 10전 넘어가지금 저기 그뭐소리그매아 이거 일본 거가 뭐 14, 35에 3등급 제일 네. 저 제가 합니다. 그렇지? 맞 내가 어? 응? 평생 점수 차이 많이 나면은 운동하는데 <웃음> 스트레스 받을까봐. 알지, 내가. 알지. 나 배가 솟 거지. 자, 그런 거 아는 사람이 뭐 내한테는 안 좋아. 나 배가 잖아 야, 근데. 운동하는데 스트레스 응? 받아서 지주는 겁니다. 조건 하면서 이런 절대 지는 얼마나 아니까? 그 정도만 지잖아요. 아. 요건 그 나를 건네가 가요. 와, 그래서 고객이 해야 되네. 야. <웃음> 와... 그다음살 전화 온다니까. 근데 여기는 내기 진짜... 하자고 그만 있잖아. 야, 눈이 빛난다. 장난 아 내가 가만히 있어. <웃음> 저것도 내기에다 치면, 치면 잠못 자, 저거.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무슨 내기 때주 전화 안 쓰세요? 형님, 내기는 그냥 재미있게 웃고 저기서 오냐. 내기는 이게, 이게 너무, 그, 성품에 따지지 말고. 근데 어떻게... 그런 것도 있지. 내가 이길 <남어> 사람한테 시그하면화가나는건 있어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근데 내가 니한테 이길 사람이 아니다 <웃음> 너가 <너는> 뭐 <나이 웃음> 얼마나 나를 뛰어뛰어 준 거야 <웃음> 어, 뭐, 그럼 그래 니가 어, 뭐. 나를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 아니 그게 자, 기가 차가 아니, 얘기고고 집어넣는 야, 윤이수리가좀 늘었다 그래도 네가내 뭐 몸을 당연히 다 받아야 되나? <웃음> 아어 뭐, 앉아가막 담배 피면서 씁씁거리고 <웃음> <십싸버리고. 웃음> 아, 형님 공 내가 못 받아가 내저번에 거의 기가 사네, 둘이나 막막작 <웃음> 짜, 세 명이 <웃음> 야, 그말로 <웃음> <웃음> 아, <웃음> 내가 이기니까 3명이 담배 들고 다시 나자겨 있어 엄마 내 보고, 에이, 뭐부터 하시죠 꼬라! 꼬라! 봐봐. 나는 그건 없어. 지금은 늦는데 둘이서 장난이다니까. 아니, 옆에서 사서 긁어가면서 내기 거는 거는 선생님제가 잘한다. 아이고, 이말 아. 중간중간에 또 한마디 할 텐데, 안하았지 <웃음> <웃음> 오늘 피곤하십니까? 술을한잔안 드시는데 술을왜안 네. 먹잖아? 아, 그래도 아, 맥주 몇잔 드십니다 제, 에, 다사에서 맥주 몇잔 드시러 형님 제가 술을 처음 봤을 때가까니다 어. 진짜 맥주 한잔 가지고 우리 그 고기 다 먹으니까 끝까지 거쳤어요 어. 지금 많이 늘었어 진짜 네. 집에서 혼자 맥주 소주도 부탁한 다음에 <웃음> <한 장>? 네. <웃음> <웃음> 혼자? 네 얼마나 외롭었으면 혼자 소주도 못 계십니까? 네. 한지은 훨씬 낫다 여기는 내가 봤을 때 미세를 음. 버리고 고아이 음. 다른 칼을 찾아 이게 지금 니그뭐뜯만은 불길이다. 아뭐스레스는초장에좀 갔다가 지금 마음대로 어 뭐. 야야 이거는 아마 수비, 니 수비 토스의 차이고 아이다. 이게 장이또 내구장도 알고. 아뭐이서어마뭐 얘기 푸는데 내가 이기면 난리나겠어 잠깐 칼 막혔는데. 뭐. 여야야 나도 뭐 도시바로 가겠어. <웃음> <와, 웃음> 나 오늘 가짜 만렙야데 이네 얼마로 왔는데? 이우장이아니 네. 아, 네. 아니 저번에 아, 아, 아, 지금 아, 누구? 이모장감독 말고 감 진석이 님 진석이 옆에 와면 막 어마... 그때 인사 싹 돌아갔더라고 내 유튜브 보니까 아... 아니 그러면은 경생님 <웃음> 그거 위도 보자 하면 가라 안되다아무도 목울러 가라팠지 이안 된다 취소했다 하네 형들 러가라다니까 사람이 없고 <웃음> 원래 그래. 하기죄송한거구래 제가 5일날 민혁이 착하거갈 때부터 형님 말아요 근데 내가 없을 때만 생긴 게세요 그러면 유튜브 <웃음> 보고 가자 아니 유튜브 <웃음> <아니, 웃음> 다키워 <키만> 가려고 그래는데 <웃음> 근데, 근데 민어 가가지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민어 다른데. 가가지고 우아이 형하고 피스병 이야 우아이 형피스 얘기까지 나오나? 야 대단한 습인데 <웃음> 아잇 <웃음> <얘네> 받는 령이 <웃음> 아니고 아 받는 그래. 아,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노을하잖아요 되는 거야? 누구 나는야누는거 이런 얘기 아도는야 누구 하나도 는 거야? 하나도 안는거안야누는거누는다난하게도안되 근데 그안는다는거그거 하나도 받되하면다받 거야? 누구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누구 하나왜냐하면우리는 공이 안 좋아도 막 그래 그 잘해거든요. 오해이면 절대 안 퍼. 그치?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자기가 봤다 싶으면 그거 맞춰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 진정이 그래. 그때 옛날 오해이가 같이 한 명이가 탔잖아. 근데한방에 있는데 그걸 안할락한다 하지 안전하게 그냥 안 좋은 거무 그냥 놓어고 뭐. 이게 대회용, 어. 어. 대회용. 어. 아니, 뭐 대회용이래, 이게 이 대회용, 대회용. 아니 웃었죠? 뭐 대회용이라 이게. 내가 옛날에, 옛날에 그거 우왕이님 그거 행위들 그 기억납니까? 달색 스포츠파크에 강도 드림하고 살때 우왕이 자기 리시버가 안되 있겠네 대충 우왕 넘기줬고 막아보고 넘기줬고 막아보고 진짜 그치 그래 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수비수를 믿고 넘기주는 것도 어느 정도인데 우왕이면 자기 공이 아시다시피 니다넘기주거든 그래야 되고 넘기줬고 막아보고 넘기줬고 막아보고 야 오늘 내가 뒤에 수비수 맞잖아 이 서버가 막 대단한 줄 알고 어? <웃음> 사람들 못받더라고난 있어갖고 아왜 서벙을 저런 못, 아, 못 받지겠다고 다리고 받겠는데 신부가 공이야 <웃음> 니가 <웃음> <그럼 웃음> <네가> 오늘 커트를 좀 치대하는데 그들 좀치는데다받았어 <웃음> 그럼 발만되겠다 <웃음> <웃음> 뒤에 빠져 <웃음> 발만 <아니다. 웃음> 어, 야, <웃음> 아니 내가 <웃음> 초반에는 <웃음> 걱정이 됐어 응. 선배님은 서브를 못 받아서 고향이 이상이 늦어지라. 밤에서 늦도록 하더라. 그게 아니라, 쎄가지고 못 받는 게 아니라, 서브를 받아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실수하면 괜찮은데, 혼자 자기가못 뭐 느낄까봐. 아이, 아, 그런 거 아, 없다. 아, 근데 형님, 그, 저는, 그, 저는 그 연석이 형 궁이잖아요. 야, 는좀잘 그, 사귄다. 아니, 형님 궁이 서브일 때, 쪼았다니까요. 쪼졌는데. 서브는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닌데, 이게 보니까, 말씀을 못하더라고 배부르다 A 찰것 같은데, B를 차니까 그것에 대해 좀 아니 그것이 힘든데, 서부도 총여서 긴장하네, 여기. 아니, 성배님 얘기 좀해 어, 줘라. 지금 성배님 어, 어 회장님 환자 아시지? 성배이 우리. 나는 선배님 얘기 좀해 줘라. 지금 심심해 왔다. <웃음> 뭡쳐 그럼, 나 사회생활 음, 하면서. 응? 어? 음, 다음에는 그희 멘탈 때도, 우리 소개하고 하자. 아니야. <웃음> <웃음> 오늘 내 소개 못 받아서, 아니, 내가 못한 거야, 형님. 왜 그거 뭐고형님야 하고. 아니. 네. 그거 우리 건강 13세 속으로. 성시3배다네요 아니 아니, 그거는 다음. 이 아닌 것 그래. 같은데. 아니아니 아, 이거 내맞 아우, 수고하셨구 선생님, 해습니다 선생님, 이소참이나참참이세요아그 있어봐요, 선배님, 여기 좀 잡고 해줘라 말아, 니 몸이 대단하 <웃음> 아니, 내가 선배님, 동락 다했어 몸이 대단 근데, 아, 토수용이 선배님, 최애인에요 몸이 대단하 이게,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정말 뭐체정부 이런 아들 일반고, 이런 아들, 아니, 이상은 공창 이 정도에서 공차면은대개인 실력은 좋은데 4 명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렇지 거의. 그근데 실력은 고마고말해도4 명이 잘 맞으면. 그근데 생각해 보서 지금 4명로 아무도 안 돼. 명 맞추는 자체가. 아 형님 전부 토스예요. 명수 님명 전부 토스 아니면? 날 아, 버렸어요. 아, 지만 무라코. 지금 아, 이수님만당연하거든 그래서 많이 나가 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잡아라 맞출 수 있는지 절대 못맞 이거 형이 형식이 부른다 이형못 거기 다이그거아거다이 정도면 좋으 그러네 아니 아까 그물중이네 아까 이형천보은안돼는거아사랑님불꽃어요안돼 우리 안 쓰고 좀 방망해요 아 안정신 아니 그러니까 나천보는데 그래도 아 형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더라고 아, 병원에 있습니다. 네습니다그공하는아아니 이거인가? 실나이나아니 나나. 내가 여기 는게그다 갔다 나고 이거 다때공사 아이가 규칙 없잖아. 그거 그렇형 내가 옛날에 내가 옛날에 일반로 하야 아, 어떻게 걸가빠어요 안으로. 네, 아, 아 이나. 나는... 야, 일해 뭐도움나천 처음 하죠 그냥 이 진짜 없어요 어떻게 하아이둘둘이날 동원이에요 아 그러나 이 제주도는 그런 데가 하나 아 그러죠 네? 네? 이게 동이 이제 2, 3일 뒤에 한번 떨어질 때가 있고 그 전에 한참 뒤에 떨어질 때가 있고 이래나 저래나 뭐몸 한번 는 거죠 어차피 지금 7만원이거든요 내 don't 게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지 n o w I d o n 서 know. I don't know. I d o n 그 know. I don't know. I 게 o n t k n o 스들이 야, 오늘 뭐하아술 먹나? 특히 1등이 <웃음> 아니 특히 그1등이 이제 승일이. 승일이가 1등이지 쉬면은 이게 내가 에 전화했을 때이다 이런 모양이라 네. 야, 이건 아니야 이만씩만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만 와, 이게그들 가지고 난안 하고 내가 진짜 흥분 봤잖아요. 만날 쪽 이제. 선다 이거. 다이안 되려고 는 거잖아. <웃음> 근데 흥분은 <형님은> 올 <웃음> 근데 는안그하고 <웃음> 그거나. <응>. 나 생각해서 숨도 이거 흥기고 왔더니. 내가 그런 쇼 얘기하면 아세요? 정말 진짜입니다. 장상 못 살아 가 좋은 맛이네, 좋은 맛이네. 근데 나도 내가 이거 씻고 흙뚱이 되었고 흙고는 있는데 뜯다하고봐 에휴 세 시간이네 근데 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 <웃음> 추억이 될수 있으니까 나쁜 지도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나봐요 저기 야 형님의 향기 그이보이 보여요 찍서 실사한 아아나아 원래는 안 보여요 그거는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술몰때 찍는 거고 아이고 대단 아, 장비가 있어야지. 돌돔 낚싯때삼돔낚싯때뱅해돔낚싯때뱅수아 이거 마시면 이 같이 무실리 아. 낚싯대. 다 있어야 된다. 담배. 아, 아, 어? 이거 꺼. 어디 가서? 자자자 어제 거기 없어. 와라. 얘랑. 어제 에 연하야. 내가 거의낚시야니까 예? 이거 주에 줄봐도 이렇게 연락해라. 이렇게 거기? 좋아해? 자는 게 자기야. 음식무시지저기나이 개념이야. 너희 몇 살이고 길기고담 했나? 아, 아 당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술먹막아안편 네, <웃음> 네. 너희 술은으면아이 아, 새끼가 내가 영대 때 잘못 간 거야 영대 때 가가지고 아, 왜 이래 술 먹는데 왜 쓰겠는데 이거 쓰 내가 놀는데 해보는 친구래 아 내가 술을 원툭 먹는 게 아닌데 이게 안쓰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방금 보어다가 아니 술이 이래 안 쓰는데 치있가까더라고 어, 왜 나가 니까술 먹고 예각게던가요 갔다 응, 왔는데 호범가 응, 조범 응. 회장님 이러데 참고하고 는거은칠 다른 응. 클럽의 이 아, 클럽 회장님 보이 시대에 다다르그 그가도 많아요. 아래 클럽 회장 회사인데. 왜? 모르겠어 주말 도사하잖아 우리 우리 다른 장도 그러다. 겠지 어디 가요? 뭐연배가 개한테 아도. 씨랑 전혀 이건데 뭐에이도다 하는데. 수수만 연락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관적으로저도 이렇게 꿈이야. 동인이 그런 하좀잘아시 그, 진영이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좀드는거진영이 음. 항상 우리 글로벨 회장이주니내이 진영이가 줘요? 또말라고가요 협회 이뭐또 이런 데안 오고 진영이가 사 알아서 빨아서 빨아이빨이서진영이는 흔해. 진이가 나한테 대놓고 말하고 형님 행님 행님 판에서차뭐라고카 하지 말라카면 형님, 인사 사들 말하는 거야 이 진짜 형이 왜뭐 나는 정말 편안하게가라는사람이 나는 술을 두데 나는 근데 회원에서 술리 간략한 스타일데가안돼 그렇습니다 못먹는져버려 그러니까 그걸 잘 하시는 거에요 어. 그리고 술자리는 술을 먹는 거있잖아우 아무래도 마 몸에는 압 먹지만 하십니까뭐술술래 먹자 5대5가 아니고 지금 7인데아 말도 와서 우리 캠핑 갔는데 재순씨도 술을 먹는데 처음에 이게 8대2로 라고 8대2가 뭐야? 맥주가... 맥주 8, 소주 팔 소주 8. 2, 맥주 8그래가고한 시간이나 있거든, <목소리> 있거든. 5대5 한 시간이나 있때 8대2 역전 이야.. 새벽댑보이네 9대1로 소주구그 다음에 한 시간은 다 지지는 거야 근데 매미도 있는데 부산 가는 거 철저히 하 차가 있는 내 명은 살을있으면은두 명은 살아있어. 두 명은 살아있어. 아있띠두 명은 살아있두명 살아있어. 두이은살아아있다두 명은 살아서 옛날에 많이 드신 거같 옛날에는 그때는 있잖아 술동사도 모르고 아지아이 있어 이아거내 말하면 술을 잘안먹었아 아, 근데 저런 거 먹으면 좋아? 좋아? 가면 어디 가도 아, 내가 다행못 먹어야지 반잔씩 입고도 못 먹거든 음, 예. 술도 음, 술잘 사람 보면 옛날에 많이 부럽을 했는데 지금도 이래 술 예? 잘 먹는 사람 부럽을 하다지아나술자 드지 않나? 잘못 몸생아이가 잔안 붙지 잔에 있잖아 잔을 그냥 막 갖다 대지 말고 한잘 하지 말을 좀 던져라 아이 그런 말은 좀야 이게 동생오나 어, 뭐 이때까지 실컷 얘기했는데 그냥 <웃음> 하시지 감시 이래야 되지 아 그래도 이, 이게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주도가 어차피 내가 네 동생이 아니고 회장이 네 밑에 가 있기 때문에 술을 그냥 갖다 대면막 이럴기도 예 한잘 하시지 <웃음> 감사 이래야 돼 내가 응, 뭐. 그런 거좀 많이 빠진면 술 드셨습니까? 반장도안 돼요? 반장도드시죠반장도 드셨죠? 근데 선생님 뭐 주문하시니까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옛날에 여기 요거게 방역원 안에 있잖아 일목에 <웃음> 잘 <탈> 때는 <웃음> 1 1시까지 오늘 자면은 항상 핸들이 어가고 있잖아 여2시까지 <웃음> <웃음> 들어가 있으면 여새 바이나이를 있어요 네 묵고 그런 면을 갔는데, 음. 응, 그때는 하여튼 조금 될 때마다 그랬어. 음. 그리고 또 이제 장마차가생겨버있었어 네. 예. 버장마차에 지금은 그, 골방, 골싱이가 보여. 음. 그래도, 응. 그래도 서서 썼는데도, 그래도. 네. 월요일에 한번 많지만 버장마차가 한겨버렸어 근데, 여기 오고는 지금 우리 사람들은 술을 거의 안 먹어. 그러니까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래, 나 저번에도 공차하고 나서, 술성 갔어, 술 먹고. 한두분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뭐, 끝나고 이래, 뭐, 저녁을 먹으 가잖아. 나도, 네. 술별나 뭐. 음... 아리도 이거 끝나고 있잖아, 뭐. 옆에, 그 대회요? 뭐. 대회요? 어, 장수고, 저. 예, 예. 끝나고 안 되면 뭐, 옆에 보면, 뭐, 뭐. 어. 내장탕집이 네. 거든나 예. 네. 멀리 가는 것보다, 또, 가정은 입에 들어가야고, 아, 한 그릇 먹고. 딱, 맥주 한잔씩만딱 먹고. 아니, 구청장도요. 다섯 어. 네. 구청장 그, 아, 어. 그, 옆에서. 네. 그, 내가 한 번씩 가거든. 어. 그래, 그, 내한테 한 그릇 딱 먹고. 그, 딱, 나날에 가뿐히, 딱, 마지 술을 딱안먹 내가 두자 먹고. 근데 이게 분위기가 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안 먹거든요. 누군가 이제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는데. 그래, 그날 맥주, 맥주 한, 맥주 그래, 한 시간 먹게, 관계네. 그래, 세 명씩이가 딱한잔씩 먹고. 궁금하잖아요. 아 명조이, 명주의. 명조이가 도대체 암명조 뭐, 형이요? 아 명조이, 초산을 했잖아요 아 명조이요? 명조이, 명아 명조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무적하고 우리가 중결승 할때 우리가 이기고 있었잖아요 이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중결을 할때세아 새끼는요? 네. 아, 이기고 아, 이래 하여 분위기가 음. 그렇 그래 됐는데 하여튼 뭐 네. 내부적인 문제가 좀있어요영어 이런 거 원하더라고 너무 원하더라고 무적 절악을 하고 있니다뭘 무적 절악해 나는 상당히 비방은 안 합니다 절악하는 건, 건 비방 아 비방이죠 지락하는건 비방 그래가 아니고 그러고 이제 뭐 그때 게임하고 있었는데 아래도 제가 이제 실시간을 찍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는게뭐 심판 부 얘기 나오면서 무적 아, 그래 도고하면서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분위기가 깨져갖고 이기고 있다가 한참쉰단 말입니다 원래 쓰고 있으면 일부러 타임아웃을 하잖아요. 타임 부르는 이유가 분위기를 뻔 차는 건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상황이 그래, 내가 해가 졌는데, 뭐, 그저 같은 경우는 그 1차, 병기형 같은 경우도 술을 먹을 때는 또 먹고, 안 먹을 때는 또안 먹고, 아, 네, 술 먹을 때는 또먹요 그러나 용호형 같은 경우도 뭐 술은 좀 자주 먹고, 뭐, 이래저래 먹고, 그리고 뭐, 가리 나게또우아형 잠깐 들리다가, 그래갖고 이제 자리 파하고, 저는 또불세에서 전화와서 또불세 형들하고 술 묶고 그 다음에 또 두번째 이제 생일이 또 전화 왔길래 내가 다시 전화하니까 챔프하고 술 묶고 있다가 길래또 택시 타고 성서까지와가또 챔프 형들하고 술 묶고 그다다긴겠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조금 뭐 알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는 술을 물어 다니니까 챔프 같은 경우는 원래 위로하고 합쳤다가 <웃음> 분리됐잖아요 분리되면서 뭐 그때 제주도 대회를 두 팀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가 보면 이제 병류영 팀하고 챔프 팀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제주도를 왔었는데 뭐 그래가 그때 같이 술을 먹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류영이 또 제주도 대회 왔기 때문에 그때 또 제가 이제 뭐 대구시 협회장도 그때 방을 안 잡아줬거든요. 네. 제주도에서 음. 네, 일괄적으로 다그래 잡아주는 건 없고 대한조국 대상 팀들만 그거는 그래 이제 공식적으로 해주는 거다 이래가.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동생들이나 이런 뭐, 한의 두에 선배들이 아니 임원들이니까 그러면 내내려가니까 어차피 뭐 렌트카 좀 하면 뭐 하니까 형님 이 차나 공항을 좀 놔둘 서 공원에 놔두면 야 그때가 좀한 시간 거리가 됐어요. 그래가 뭐, 렌트가 필요 없으니까, 그 차가 이제 뭐, 그러면 영훈이 형차 났다, 그래, 병주영하고 같이 해갖고, 그, 가고, 또, 그래,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공차하고, 또, 우리 뒷부리에 또 같이, 같이 있었죠. 제주시 협회장하고, 이제 병주영하고 통과를 해갖고, 소개하고, 같이 수먹고 뭐, 그렇 하면서 이제 또, 지금. 병주영도 그것들 다 먹고, 다 뻗었죠, 다. 아, 예, 그, 그, 그, 나무 케이었는데 안 먹기는 거의 안 먹는데, 먹을 때는 또 묻는 스타일이니까. 조금씩은 먹더라고요 네. 먹고 이제 또 친구 수업고뭐이래 돼가 그러다보니 이제 챔프도 알게 되고, 그래서 묻고, 불 또, 불샷도 로리고 와서 또, 래 <목소리> 나는 이제, 금동이 형이 잘잘 잘 차는지 모르고, <웃음> 우리 구장이 공사로 하길래, 어막 하길래, 아, 그럼 저하한번 하시지, 가야 관계는 사람들이. 야니모야 엄청 잘산다여 50대 우승한 아이 지면 돈 내면 되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저잘 차시면 잘 차는 대로 이래 하고 나는 내센팀좀 넣어주고 한번 해보시지 가까면서 지면 돈 내면 될거 아닙니까 왜핫바리가 윗사람한테 도전할 때는 그냥 도전합니까 뭔가를 얘기를 하고 도전해야 되니까 그래가 뭐가드서술 한잔 먹고 또 이래 하다가 친해지고 그뭐여도 지금 끝에 따지 보면 우연체로 와가 공차다 이래 지내준 네. 케이스죠 근데 이거는 왜 처음에 우영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꾸 인원이 안돼고 공을 못 찼어요 아 그래 그렇지 캔슬 나오고 캔슬 나오고 막 이렇게 보니까 아나 진짜 증나서보는게겠네 어. 형님 야 어른 얘기하는데 씨가 중간에 아 그래? 아. <웃음> 나못들었어 아, 예의검절이 좀 없다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아니 형님 <웃음> 나 그거 못 들었고 아좀 많이 고는 이제. <웃음> 뭐 뭐이? 근데 상황은 지 상황은 아니고. 누가 거야? 왠이니뭐 저쪽도 안고연이야 야, 야, 야, 왜그렇 해요? 야, 야, 미준 안 줬네. <목소리> 어? 나말안 해. 하여데연 와. 잘 차봐야 뭐 전국대에 나와서 우승하는 거 아니잖아? 그니까 자기 팀이 없어 뭐 생각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자키 이래나 일어나. 저래나 전국대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조과 반미수는 게 아니다. 음. 생활체육이야. 그래. 생활체... 그래. <웃음> 옛날에 골려와서 양발, 오른발, 다섯, 좌발 우발 다섯 느아 얼마 잘 찼는 줄 아나? 진짜 잘 찼다. 그래도 대구에서 뭐. 누구야? LG 이거 있 나가야. 응. 너자선아 지금 자체 차... 이거 못하고 있다. 남이 아그야호 뭐, 조건에 가고, 도 되게 돌아가고 있잖아. 아, 호면이 뭐, 처음, 뭐, 술많있잖아 엄청 괜찮왜또 허수쿠, 그 형님, 허허가요조금안 하지? 조금안 해요. 난자그 뭐, 근처에 뭐, 돌아다니 뭐, 돌아다니는데. 돌아, <웃음> 일단 마무리를 <웃음> 하겠습니다. 배그 <배흥이> 형 <웃음> 어디 공찰때 없어요. 백어 형이 열이 섬으로 온다네요. 섬을 네. 공찰나가면서 아, 그래요? 하면서. 그럼면 내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뭘 같이 가면 혼자 가봐라. 하면서. 아니, 아는 사람도 는데 그런데, 뭐, 제가 합니까? 에이, 가면 되지. 어, 니 안다. 카면 아이, 나는 내가 모르니까 같이 갑시다. 안다, 안다. 가봐라. 카면서. 어차피 형도. 아, 네 하면서. 어차피 진노형도 아, 나는 진노형이 있네. 그래갖고, 여차게 오게 됐는 네. 백어 형이 뭔가 좀, 좀, 넉살이 좋다. 그래 저는 사실 낯가림이 좀 심하거든요. 사람들 얘기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안 네. 같은데요? 아, 네, 모르는 사람들 얘기 안 합니다. 원래 좀 그런 사람이 있다. 사람 사귀려고 하 힘든 사람이 있어. 모르 사람 얘기 안 하고 그냥 어머 인사는 하지. 이제 조구아 신었으니까 나이 들어보면 인사는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아, 사귀나면 또 있잖아. 사 나이도 좀 많이 내지. 그런 거 하면, 조금 뭐, 굳이 뭐, 숙이고 들어가기도 좀뭐 하고, 먼저 뭐 얘기 뭐 하기도 그렇고, 그래가 그냥 뭐, 인사 정도는 하지. 그러고, 다른 팀 가면 뭐, 넣어주면 공차로 넣 들어가는 거지. 넣어달라는 소리도 못 하고. 뭐, 가만 알아서 해주는데 뭐. 근데 내가 지금 무지개를. 그렇죠. 너 달란 말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형님 해누하고 어? 애하고. 어? 누하고 애하고 어. 가족이 다잖아 응. 아 형님 이쁘시던데? 뭐다 그런 얘기 한다 미녀와 야수라고. 그래? 형님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아이고자 어. <웃음> 형님 한잔하시다. <하니> 집에 <웃음> 안나야 방금 야, 아니, 아 아직 먹아 어린이씨. 친구 이아와 같이 한 아니 내가 승희리하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을 <웃음> 좀 하더라고 좀 금방지라고 아, 그러면, 아니, 가만 누군데 가면서 이렇게 했데 알고보니까 니였어 만약 내가 이미지가 딱그 금방지 이미지입니다 가만그렇테야 아닌데 아닌데 근데 이제 말말 말말 자체가 있잖아 뭐라케 어? 되는가 하면 어니뭐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확하게 형님 다짜 가짜, 가짜가 확실하게 나한테 가거든 나는 얼마 부리는 건 나는 없어 근데 형이 맞아시지아 그렇습니까 아 맞습니까 이런식으로 그래서 하는데 저는 딱 그게 있습니다 <웃음> 는 앞에 거의 빠지지 극하니까 이미지가 그래 보일 수도 있지 저는 난, 저는 어쩌지 모겠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술 한잔 같이 짠 하지 않는 사람데 말하는 소리 아닙니다 진짜로 어? 주말에 가. 네 진짜로 너는 얘한테 짠 하라고 말하는데 근데 연세, 연, 연세가 좀 있으면은 열시 관계. 그형님하고날 만나죠. 열 살에서 자 아, 아뭐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래, 제가 흔히 해당. 하고 뭐애 놀러 가고 면 그렇게 하는데 진짜 뭐내다 차에 딱다여이도 회원들이 뭐 어떻게 은형님 회원들한테 같이 하냐면서 만나 가지고 동창하고 도치고 오고 뭐 이러면 솔직히 뭐 그렇게 유대감계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건 맞아. 술 한잔 먹고 해가 뭐다오차인도 그렇고 왜? 맨날 오차염서 오차시켜 오도오차오차 몇살이 없어요 음, 그리고 어, 그리고 그 원칙은 6섯6람이여섯사세요 그, 여성량 원칙은 많은데 그우야 그래. 얘기를 해아 주... 얘기를 끝까지 응.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 아들 왜 이렇게 금방하시게 막상 말이야 술 한잔 <웃음> <웃음> 어 요즘 다 나온다 이거 <웃음> 오차임도내분 두사밖에 안하잖아요 그냥 처음에 나도 계속 오차시키고 음... 하다가 내하고 둘이서 술 한잔 먹었어 그렇게 하면서 어... 형님 행동하면서 인거지 전딱 그게 있어요 내하고 술 한잔 안 먹고 내가 되게 말랐잖아 둘이 쉬먹으려 전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일하러 안가자 근데 솔직히 이게 내가 정말 좋아가지고 아~~ 형동하 사람이 다 그래도 내건잘 없고 해가지고 어찌나 만나는 사람들은 어찌, 굳이 내가 힘니까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어차자연스러워 갖고 나이 뭐 어리고 다이거고 그런데 이게 내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역수 심한 편이라 심한 편인데 내가 보면 이제 사촌 형이 달고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만나면 그냥 초반에 인사 딱 하고 나면아 예. 동생이가 이런 말을 나 아니 뭐 언제 봤다고 말을 놓습니까? 아다 두신 다하네 그런 부분이 역수 심했다고 그래서, 내 같은 그 경우도, 시아라냐 뭐, 조칭을 쓰고, 대단히 이래 하는데, 동생들이 자주 봐. 뭐, 음, 어, 예.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조생인데 막, 자주 보는데, 뭐 인사도 안 하고, 이래 하잖아. 그냥 내가 말로. 연승이. 연습이하고 니하고. 네. 상승치을쓴것가지쓴것 하는 게것까 어릴 때부터, 뭐, 사실, 보기에는 그래, 안 보이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서,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네. 하고,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다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맞고 다 운동을 배웠기 때문에. 아 어지간하면 공차는 입장에서는 계속 몇 번을 보는데, 뭐, 동생인데, 뭐, 종칭을 계속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말씀 변화에 하시지 않거나, 원래 하면은 뭐 당연한 건데, 그래 안 해도 내가 말을 놓지, 그냥. 어. 근데 그거는. 그건... 근데.. 예. 기분 나쁘면 얘기를 하도 될거야 상대기가 기분 나쁘면 당연히 음. 이야기를 할거요 네. 기분 나쁘면 얘기하면 돼 근데 기분 안 나쁘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해놓고 그냥 말을 안 하는거지 내 같은 경우도 어, 형님이란 단어는 안 써지 어. 근데 인사는 정확하게 어. 나를 하니까 어. 내 보다 일단은 한 살이 많든 두 살이 많든 많은게 음. 아니라 <웃음> 상호정식 인사 개념을 똑같이 하는게 별체은 어렵고 아습니다 네. 어, 네, 한대 대변을 같이 하자고 해라. 벌써 고 해라. 고요라예아무것고해가려 해라. 나써 가려고 해라. 벌써 가려고 해는 벌써 가려고 해라. 벌고 간다 벌써 가려고 해고가야고아라 벌써 가려고 리다이마뭐라가고 해라. 가려고 해라. 벌가야고해분 벌써 가려고 해라. 라 어디? 가려고 해라. 벌써 가려고 해라. 벌 가려고 해라. 벌써 가려고 해 가려고 해라. 벌써 가려고 가가가 내 고향은 응. 합천이라고? 내 네, 합천이요. 근데 더 육아육아. 아, 그런 거안보여는데 뭐죠? 살림을 아, <웃음> 막그렇가 하면 내가 합천 친구들이 좀금씩 아, 회사 회사도? 아, 가야든니가야행회사 어, 쪽에 그, 안 그래도 아들이 카드라고 응. 합천 그거는 뭐, 다방내지처로 바뀌고 막 제일 먼저 따먹는 게 중이, 스님들이 <웃음> <면에서 웃음> 고 <정리하고>. 그, 맞 <웃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꼬 스님들 어, <웃음> 어. <웃음> 뭐, 다 뭐, 옛날에 참뭐 음. 엑셀, 뭐 이런 거거뭐 소나타 이런 것탈때 그랜저 다 타고 다니고 아, 다방 내지 맡기면 먼저 마당도 엎고, 블룸샷 장하게 입고 그런 얘기를 하대 아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갑자기 아들이 등심 해야 그거는 그냥 몸에 농락한 아들이. 뭐, 이거야, 뻔대데내둘내 가시면. 대출내가 씨... 야 회장님 술 드리라 남아 남았어 저선 3만 봐도 돼? 내 출래가 다섯 출발 아... 응. 내6만원 아, 아, 남은 만원 뺏어가지 씨 만원 다줘 봐라 만원 줬잖아 잖아아 다시 말 내가 줬잖아 내가 줄게 <웃음> 지가 지, 저... 요새 지가 만원 줘라 <웃음> <웃음> 태균이 내도 만원 뺏어갔잖아 <웃음> 뺏도갔잖아이데 지가 어라저 옷을 줬어요 근데 나는 이래 보면 분명히 나이 차이가 만나는데, 야가 말을 올때 나이 래 하는 거 보고 정말 친한가? 아니면 괜히 이생을 아, 분명 정말 친해요, 형님. 생각 진짜. 야, 연사, 여기 데려 불러가라. 아유, 가, 아, 여기, 아, 그래. 불러가라. 하라.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야. 술 먹기, 옷 닦으네. 내술 먹어, 우리만한테 맨날 비싼 거다 뺏긴다. 나도 기워 넣어도. 형님. 형님, 내한테 5만원 줬잖아요. <웃음> 아, 연세 돈잘안쓰는데 와, 내가 한, 한돈 많아. 근데 아, 선생님 선생님 얘기하지 마. 마. 근데, 근데 병신이는 이 어, 연세기가 나이 어리다고 해 주는, 게. 아, 응. 주는 거야. 그래, 중생님도 줘. 다음에 진 야, 유세자서 내가. 아이고, 십년, 예, 아, 다 없어. 아, 저년만 비다, 교섯 비. 한우시년 만에 내가 돈 많아 이런 거 처음 받아 보고. 난요대조님 집이 처럼라 가져와라 나도 예저저 저... 어저 제가 이런 는거아잖아요 엄마? 어, 기억나서 안 하거든요? 솔직히 유세가... 여기 무지까보다돈 <웃음> 많이 벌어요 그래도... 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주는 거지 그래, 그렇죠, 서나한면 다음에 이제 끓어준다 아, 네, 참 근데 뭐 이래... 삼늦게와설무이좀 그런데 좀... 저녁에 좀 일찍 만나 가야 술안해면데 <웃음> 야시원데 아, 저거 뭐 쏘아줘가지고 뭐라 하더라고 자꾸 미친놔 저거 저거 틀어 다시 소중함 주이물물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물을 여기. 뭐저랬다아안 네? 저기다 또 튼다 또탁진해되아 저기다 틀어 이제 안돼요 끄고 라가야야 아니 아니 아니 이거잖아 이거 야 이거 따랐지 나 아니, 옛날에 아, 병수의 우수장이 놀러왔을 때아 힘물이 숨숨숨숨숨숨숨 근데 그것도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힘으로 형이 비가... 아무도 형 내가, 내가 형이보는 나이 많은 걸 몰라요 <웃음>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그때 형님이 조구장에서술 드실 때 내가, 내가 술못 드신 뭐 다짐 뭐 형이 내가 <웃음> 먹으면 세상에가지고 우리 비 놀러왔는데 아가 뭐내구 한두 살 많아 보이길래 뭐지 그냥 거짓말 하지 마 이따 아니 네 느낌을 얘기하잖아 <웃음> <웃음> 야, 나는 피부도 억수로 좋고 흰머리가 없는 편이거든. 아, 뭐. 근자 이제 흰머리가 좀 나는데. 근데 형이 좀. 맞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스트레스를. 응. 아, 내개거다 갱거. 그럼 자세는 막 건들건들한데, 봉기나 보면 조금 못 사. <웃음> 아, 지가 다 푸더라고, 알았어. 보고. 내가 맨 처음에 봤을 때, 우리 군사에 놀러 갔을 때. 언제 내가 서그안 갔는데? 옛날에 인지, 1년 전인가 2년 전에갔잖아 아, 해도 따져먹어 갑니까? 그래, 형님, <웃음> 공모차 때넘어들가면안 돼. 인사 개념도 없고, 아 뭐, 그, <웃음> 지가 다 뽑고, 뭐, 그렇게. 음에도 옛날보다 많이 늘었지. 엄청나게 늘었지. 많 아, 엄청나게 늘었지. 제가,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아유. 정말 많이 늘었지. 엄청나지, 아유, 지금. 아니, 아니. 엄청나게 인정 못하나? 원래 잘찾다 원래 못 찾죠? 얘 예를 하면 뭐, 대꾸가 있어야 되는데. 에이, 물가하길래, 나는. 근데, 니도 저... 엄청나게 놀었어 <웃음> 야, 영웅이 뭐하나? <웃음> 야, 윤세, 진짜 수많아야 될것 같아. 그 옛날에 공부도 못 받았다. 니 네, 영웅이 네, 네, 공도 못 받나? 니 영웅이 공도 못 받나? 네. 네, 옛날에 유수마에 네. 들어왔었잖아. 아, 공도 못 받았지. 그러고 내가 지금 조반지는 조금 됐는 게 서부 조건지 내가 있었으니까 서부, 위너 뭐 이래, 뭐 이래 좀 바뀌면서 내가 계주 있었는데 난 거제 제주도에 있었어니다 근데 그때 지금 우리 클럽에서 나갔는 아들, 소방사 들 둘이 그 누구고 일반 청미에 들어갔는. 대우. 대우 전에그 누구야. 그거그거 그거, 동아에도 공도 못받았 동아에도 아, 공도 못 받았어요. 동화에도 공도 못 받았어요. 근데 임마가 나연습해가고 그래 됐고 대유이가대유이도 태유, 신발도 없이 고향이 우리, 우리, 부, 우리 부장이 와딴데있었거든그래 옛날 프렌즈 찰때 지가 어디 보고 놀러왔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제가 어. 공격한다 카더라고 그때는 진짜 허당이었어 아, 그때 공격한다고 <웃음> 왔더라 우리한테는 승리도 못했는데 와승간그 올라왔거든 어? 아니 그러면 형님 되게 올때 했다 그렇지. 고 신발도 없어 갖고 신발 남는 거 주고 지금만 찾아와 갖고 공부하는 하가 음. 여기서 공찬다고 막그 공부 시험 본다고 잡히가 뭐 하고 와 있나야. <웃음> 아 그래 시험 줄고예요중그랬던아나들이니 뭐, 세월이 아. 이제 막맛이 지나. 그래 뭐 내가 참 빨리 늘었다 나는. 그러니까 그래, 나는 2018년. 내가 연습이를 저번에 다소 그그 다모아 회장인가나안 나갔잖아. 뭐 나안 뭐 나갔는데 거기. 옛날에 나왔어. 학산에서 찰 때. 다모 하한 번도 나갔어요. 아, 다모 아니까나 하여튼 그거 나왔어. 근데 다 이거? 껐는데 그래도 이게 열기 올라가지고. 싫어, 뭐. 맛이 없어. 아휴. 데리고 그 다음에 넣을게. 우리 구독 어 내가 고기 진짜 좋은 거로 데리고 갈게요. 아, 야? 너 구독 아니고. 근데 윤서이가 고기 진짜 맛있어요. 아, 저조도잖아요 공주님한테 고기 사줬는데. 그치, 가 뭐, 하바퀴까지 니가 뭐, 다. 아니, 사왔나? 고기 좋더라고. 고기 좋아. 어디 네, 저번에 네. 매그치 네. 놀러 갔대 아, 겠나 예, 가게 잘 줬거든. 근데 이제 공항계. 민사 캠페인 한거 갔거든. 캠핑갔다고 거기 예, 뭐. 존나 사왔어. 난데려가줘데려가줘 가자, 다음에. 아까 잠다있다라도 다음에 한 번. 나는 진짜 공항게 <웃음> 성대형 같아, 진짜 공항게 아, 그래, 선이형좀 해줘라. 아니, 아이 진짜, 진심으로. 뱀이 <웃음> <형이> 증오십니다. <진짜>. <웃음> 뭔가 얘기를 꺼집면내야 되는데. 선배님이 저랑 별로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선배님저 제가 인사만 드리고, 저는 이제 한참 밑에 야 되는데, 근데, 울성아 저, 저, 저랑 성성가고객또오만 같이 달랐다는데, 와, 너무 고마운 거야. 진짜 거짓 말고. 이여사이한 선배님입니까, 이거? <웃음> 음. 이게 의외보면 연세 음. 많으신 팬들은 음.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음. 선배님 그것도 있잖아 이게 그 아시는 분들 중에 식당을나뭘하잖아 되게 챙기는 사람이야 아그데왜 그래? 어, 저는... 남은 나와 네, 네. 선배님한테... 하 소중한 사람만 네. 더 하자 근데 좋고 음. 배거리에서 이거고 일단 뭐 하면은 마이크 조커 하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조커는 얼마나 편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번 일으로 인사만 드리고 왔는데 음. 윤성아 어, 내가 누군데 하면서 꼬집은 거기 하는데 와 진짜 고문 거예요 담아야 그래 이래 만나갖고 죽고 막 신경이 뭐야 아돈안쓰는 어, 사람은 아니야. 안 쓰고 그다음에 생까는 거짓말지. 사람은 생까고이천원치는다되는 <웃음> 사람은 오늘 보면 다 보인다니까 그게 우리가 또,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 명호, 네, 명호, 명호야 네. 네. 내, 내 신경이 좀 많아 명호야 내일 청호니 내 신경이 좀 맞추기 좀 해라 내가 그거 맞아 <웃음> 미담, 미담 좀얘기하는아근요소님거 <웃음> 어, 제가 성병 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침봤지아 그럼 어, 근데 얘기했어요 어, 지해 응. 응. 소장님 참사요대구와서는 소장. 소장. 응. 내가 이제 우리 조구 돌고문 아, 위에서 공사할 때가 있어 말고 음. 부장이 음. 두개 아, 있는데 위에거위에 거. 채 배드민턴 치는 아들. 어. 그때 이제 성병이 어. 물이 노라에 해서 전 제주도에서 봤다고 인사를 어. 했거든요. 니까 어. 인사 어. 어. 어. 언제 봤어요 언제 봤어요? 하다이이한테 봤잖아. 이제는 우리 같이 가야. 와, 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제가 근데 그 제가 키는 못 하는데 데 성병이왜날 유성아 이렇게 들어온다. 멘트다 멘트. 근데... 무 제일 고마워요몇 분을 걸어고어 나한테도 아, 아, 아, 이런게이에요왜성명이 인생을 잘 사는 이만 원치고술레도 던지고. 나왔다 올리다. 그래가 그래, 지금 봐봐라 어? 그게? 정치를 잘한다. 맞다. 맞다. 잘붙어다 그거 치말아 그거는 아니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가 그거는. 가 저는 2과연니잖이요는데애니메이한테진심으로 하면 거리만으로 주고 60 정도 원래 운동하는사람들은 40? 뭐40 있는 사람도 있겠지. 네. 웬만하면잘하다그러는데 근데 거짓뭐운동하는다 좋은 사람 보여요 근데 내가 못리겠어요 아, 내가 이게 모자 보라 보니까. 들어가라. 네, 들어어라 네, 들어가라. 네, 들어가라. 네,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가라가라고가라 야, 씨, 5리만원 새끼 모르라니. 아니, 새끼 모르라니. 내가 도뢰. 이 새끼는 없다. 싸우 아니, 김태가 새끼라고어요 <웃음> 아니, 내, 유, 유, 저는 이러한테는그 합쳐 가면 돼갈라 합쳐 가 가면 내가 같이 가자, 같이 가. 아그 응. 응. 아, 둘이 합세는 접세요. 합쳐. 둘내 합쳐 가야 돼. 아 경남 아니, 둘이가 봐야. 아니, 나는 보 나는 주소도 소도 합쳐야 했다 합천이고 그. 경남 네 빨리 가. 출세했다. 역시 이 합천 아니잖아 고양이. 합천이. 합천 어디인데? 공산. 공산 그 초불닭이야. 출세했이 우리 공산도에 합천 읍하고 공산 면하고 중간에 있어. <웃음> 합천 땐 최상류. 내 네. 네. 나도 합천 아니가. 어. 아 진짜야. 합천이 그래 용접입니까 그 밑에 왜 영주 그한개 그래. 퍼프 밑에 고쪽이다 작년 어, 아 진짜야 합성분들이 많으시고 나랑 우리 이키하는 똑같네 그덕수님 알아? 말잖아요 알아요 덕수님님덕수체력수 아, 몰라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아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덕.. 덕..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웃음> 피지그 그 우리 그 형이었는데 원래. 그, 아형 아이, 아니고 원래 저, 저, 저 무지 공원에 그서 했는데 우리 하고 있잖아 무지게 무지게 뭐 노래 사무하고 같이 합쳤는데 어, 우리 왔어. 왔는데 성규가 성규 알지? 예. 내가 보기에는 나 확실히 내 마음 은 모르는데 겠 성규가 가를 갈바가이고 가고있어 그래가 나도 좀 미안스러워가지고 내해당할때 있잖아. 피자도 좀 시켜 먹고 있잖아. 이야기를 하려고 한게네다 있는 사람 있잖아 다시 오라고 하려고 하못가겠다라형님 우리 고향 그 친척지습선배고야 응. 우리나라하고 친구 우리 큰누님하고 친구 그 피자집은 내가 한 번씩 지나가거든 그런데갈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이유가 다 있잖아 요 응. 내가 그때는 소수들이 몰라 가고 있잖아 네.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제발 그, 또. 뒤에서 여고 가고 사람이 살다 보면 내이야기다가르고게 해요 이야기를 하고 둘이 안받을 수도 있잖아 아마, 아마, 아, 아, 아, 아, 아, 그건 뭐타협을 하든지 이야기가 그러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걸 안 아, 맞다 고니까 내가 이제 갈바가 고잖아 자꾸 이래, 그런 게네. 내가 감독이고, 해당 같으면은, 일반 형원 이제 갈바면은, 누가 나오겠고 아유, 뭐, 같이 안 입고 싶죠. 그런 게네. 그래, 그래 근데 갈라나는게 저는 근데 이제, 할... 뭔가 하면, 뭐,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네.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이래 보면은 저도 이래 골프도 쉬고 낚시도 해보고 이런면다구가 사실상 억수로돈 적게 들어가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뭐그 다음에 돈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돈을 또안 쓰는 사람 없는데 안 쓰는 건또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돈이 있으면 저는이만은 이만원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돈도 안 쓰면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눈이 보여요. 네. 저는 사실상 뒤에서 욕을 하는게 아니고 카메라 키놓고 욕도 하고 대놓고도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성격이 혹시 유튜 보다 내바을그랬으면약구거 있다면 쳐다왜 반장님 못다야 보지 말아니 그, 아, 죄송합니다 내일 그담나으로열 아, <웃음> 그래 어찌 보면 배드민턴이다 뭐다 뭐 사회인 야구다 뭐 저도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만큼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는게 조사하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내기 좋고 이런 거좀 하면서 뭐, 뭐 돼지 내기, 삼겹살 내기, 아니면 뭐 가갈수점 내기, 룸사롱 내기 이런 거를 물론 이제 돈을 좀 벌고 뭐 이랬으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면서 했는데 막상 이런 걸 내가 쓰면서도 이래 그래 보면 저도 눈치가 억수로 빠르기 때문에 보면 눈에 보인다고 해요. 아저 사람도 저렇구나, 저렇구나 저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게 눈에 탁탁탁탁 보입니다. 이제 내기하면 독사전적이 승인만다 많다, 배가 많다 저는 가가많습니다이 네. 어. 에이, 훨씬 많아요. 패도 패도 아닙니다. 패는 상덕이 님 패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상대이 님이 먼저 시메릭 하 시메릭. 예. 가 단위가 다 커. 기보심만이라. 명절 전에 <웃음> 명절 전에저누구야 응. 장경구야. 고 40만 원만 했는데. 근데 따가는 게 아니잖아, 그돈값고 숨는 거잖아. 숨는 네. 아, 거니까. 하기로 했는데, 콜라가 됐어. 못 갔어. 엄마. 무조건 못 이기거든. 뒤에 수비가 이카야고이카야고 정찰인가? 수비 세우고. 요거는 그 상대게임은 시밀리에서 매매 들어가는 거야. 자기까지. 안 돼. 어, 형님. 문제다볼게요 아직 안 갔나? 빨리 가라. 되려고 이제 한데 어디가 막 하자 그러지? 근데 자, 자시었냐? 그데 저는 이 내기 족구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내기 족구한번 하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술을 먹지. 이것이라고 이건 뭐 내기 내기 내기하는 거아니 내기 그 하는 거야뭐 저는 그런 게 이제 생활화 좀돼 있으니까 사실 어차피 우리가 술을 한잔먹고 네가 한잔 사고 내가 한잔 사고 하면서 어, 술값 내잖아요. 근데 내기를 하면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뭐 그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술한잔 모두 십만 이십만 낼 수도 있고 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뭐그 하면서 또 신생이 가서 사람들하고 또 친해도 좋고 또뭐 응, 동생들이나 응. 형들 이래 만나기도 만나고. 어, 이뭐 지금 제가 어, 무주에 어, 와서도. 형님 잠깐만 드리고, 잠깐만. 뭐동단 내기다 뭐나하면서 일단은 뭐 저는 사회생활을 모르면 뭐라도 조금 내놓으면서 친분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공을 잘 차고 못 차고를 떠나서 오른 팀에 들어가면 뭐 인사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뭐라도 뭐 사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 좀 있어. 요 근데 그 사회생활은 뭐어이 내일 갔다. 여기 안 가겠나 제가 일단 멀치는 하다. 땡마 몰라. 아 아이 그렇지. 않아 없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 예전에 한 번씩 이제 보면, 저구 <웃음> <족구이고> 이거 뭐, <웃음> 뭐 <웃음> 대단한. 장교도가 아닌데. 동충 참가 또 뭐, <웃음> 어깨 힘주고 인사 대가리 막 끓이는 아들 보면. 그런 아들 많다 그래. 그래, 그냥 거제도를 그 처음 갔을 때 아들이, 그제도가 그 골리아시라고 그 <웃음> 네. 전국대회 우승하고 정말 잘 차는 아들입니다. 그제 골리아시? 네. <웃음> <그저 곤리아시>? 네. <웃음> <웃음> 에이, 그건 아닙니다. 거제 권리야, 내 처음에 일반부 대회 나갔는데, 제일 처음에 외부팀 만나게 거제 권리 어요 아, 영서의 정기. 그건 50대고. 영서형은 50대고. 그러니까 정기가 이제 일반부가 죠 일반부로. 그렇구나. 그때. 내가 대구 조건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외부대회 나간 게 작년이거든요. 그때가 몇년데 2014년, 1 5년도2 0 1 5년 지금 7년 전이라고 어, 15, 16 대결 7년 전 그렇게 잘찼는데 처음으로 외부대 작년을 남았어 20년차 다 센터잖아 경남이 지금 아시 경남이 20년차 다 센터를 했잖아 그제 골리아, 골리아 첫세터에 첫 만났고 그 다음에 여수 나무를 만났어 그제 골리아 어, 내 20년차 1 5로차났어 그때 네킬라 영광이었어 아 영광해 누구지 보였어 양발 다 쓸려나가 있다 오른발 때리려 하다 왼발로 때리아 그건 아니었고 그건 아니었는데 응 일단은 켜야 못했어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어려 워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어오리지널이야 그래. 그래. 그래. 내가 건데. 외부대 처음 나와가지고 선정된 그래. 게 작년 가가지고딱 처음 나와서 선정받는 거예요 이건 한번 아 맞아 맞아 윤아 윤성아 윤성아 없어아윤아 윤성아 윤성아 윤성아 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야 그래도... 야해드라고이 야, 그게 아니다 그래. 얘 네. 자는마야될거 아니죠? 예. 혜 아니, 일단 맛있 방금, 방금 맛있다. 술너무나 술도 먹으면 안 먹으면 안먹으진 나, 그, 너무 드게 아닌데? 야, 똑 팔. 야, 이제 50대 고맙느라 내끼리 물어. <웃음> 요새 형은 몇 살이야? 오늘, 꼬리 형사 오늘, 마 먹기는... 딱 우리 기이또가요방고리인데요 아, 이거 야 이거 4 0대서로 음, 가라. 한번 사 때야. 우리 다 설치를 안 한다. 야. 안 돼. 나도 나도 바빠가지고. 합쳐서 아, 이취하가야 돼. 아술 취하고. 아. 나도 타고 취해가야 돼. 내 네, 타고요. 아씨도 아, 오랜만에 타고 가야돼난나락걸어가나락을거아 <웃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야간 조고 제가 후구구까지는안 가봤는데 그거는 이제 오차이 때문에 제가 한번 가보고 그 다리 밑에 냉장고 있고 고기 한달고 네. 예. 아닙니다. 그저 옆에. 냉장고 삼포? 있고 그. 삼고 그주한 달에서 절대 안먹어요아 로또, 로또. 그래 로또구장. 로또구장. 아, 그래, 어 세페. 그래 로또구장인가 보다. 그 세배. 그럼 삼겹살 끊먹고 냉장고 있고. 와 이거 치기 딱 가면. 한 달에 안, 안 먹나? 한 달에 는 절대. 그러 그니까, 뭐, 아, 확 안에서도 먹는데, 안에서 팥다리잘안 먹어요. 팥타리 응. 옆에 붕괴네. 그리고 팥다리 끝나고 먹지. 응. 운동하는 중간에 안먹요 아니, 중간에 안 먹고. 그래. 끝나면서 이래, 이래, 먹는데 안 먹고. 근데 비 오면서 내가 이제 오사야돼 야, 공찰 끝나이 감시 관계는. 그 저기, 우리 강가가 옆에, 모양 옆에 있잖아. 안에 뭐, 휴일심에 있다. 뭐마몸 옴씨 시키고. 어, 고시를못 하더라고. 그래, 나는. 그, 저기, 이게대중고좀 낫잖아. 요 낫지, 낫 그래, 고�네 한달 좀더많 해도 있고 그 뒤에 아, 뒤에가 또. 아, 그 로또. 아그라인이있구나 같은 라인인데 이게 로또 맞아. 그런 가지가야되니다한달바 물류.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로또. 로또. 매그나루 나는 그한번 가봤거든. 그 모텔 모아 모텔 모텔에서 그회장꼬라어 갔어. 이야. 차풍어서 주세요. 응. 내가 자체가 참석하지라 좁으니까. 이거 응. 너무 좁아. 그다음 파다가 좀 높은 편이 그래. 소자면 너무 나 그냥. 어, 예, 한 배만 딱아지막한 배. 소더 제도 아콜 말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가는데 아니, 차로 가지 차로 가지고 차 실고 갈까. 아니, 아니 형님 같은 속이. 가알아주가 아니 형 같은 속이니까 소 속이 우리 대한민국. 저매거 조금 아, 매거진. 조금 매거진. 매거진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 대회를 너 나갈 수있지 아주 나가지. 조금 매거진으로 아니, 나갈 수 있어. 우리가 호에 후에 사단체인데 아니, <웃음> 매거진 들어 어랍니까 아니, <웃음> 우리가 사단서다 인정이 돼. 진짜합니까 내가 그래. 협회에 바로 물어봅니다. 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클럽이 아니라, 매거진으로. <목소리> 나 재고난 데야기 하면 돼. 재고 이야기 하면 돼. 아, 재고형하고 친해요. 재고형이 응, 응. 힘을 친하다는 얘기는 안 하던데. 아, 알아듣어 <웃음> 그 뭐, 뭐, 뭐, 네, 아, 그때 맞다 맞다 했는데 소고에 물때 있었구나. 요거 니 오만 내꺼. 네, 네, 네, 네. 나머지 내가 낼게 아, 예, 감사합니다. 안 가지라 풀 때면 안 돼. 그것도 내가, 아니, 저는 5만원 줬으니까 5만원 내면 되는 거예요. 어, 아, 10만원이라니. 10만원 하면 되죠, 그러면. 근데 독수가 봤기 때문에, 10만 내기를. 저는 한 번도 그 게임에 끝나고, 그냥 넘어간 적 없어요. 복수전 항상 하는데,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어, 10만 다행이다. 네. 음. 가자기 10만 다행이다. 10만 하고 5만원. <웃음> 아니, 술 한잔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어디 가도 술한을 10만원은 이게 나옵니다. 어, 어, 어렵게 생각할게요. 근데, 거 근데 거. 우리는 항상 미안하다. 니가 되는 것이 거지. 그래 뭐여 그래 야 봐라. 팔공 갈 때도 네가 졌지 <웃음> 통강으로갔서 때도 네가 졌지 아 행위 좀 오늘도 네가 졌지 그 네가 지금은 우리 그 형님들 더 부담된다. 을 아니 이거. 내가 다음에 대가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 내가 대 열심히 할 거야. 결잖아 팔공에 갔을 때는 내가 돈좀내주려고 따라갔는데 <웃음> 네, 네. 우리 그생민 씨가 또 반성 내고 그리고 통가 집에 갔을 때도 내가 연락한 게는생민 씨가 또 내고. 오늘은 내가 만든다 마, 하여튼 그런거에 항상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항가 네, 네, 네, 그렇게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아, 아, 아, 아, 그런거 아, 아, 하면 술도 안드시면서 아, 일부러 따라오시고 자리를 아, 빛내주시면서 아, 또 나름대로 뭐 천조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그 자비 저는 제가 지면 뭐 동생이든 형기든술 한잔 듣고싶어서 제가 내기를 하는거니데내가좀얘기도 하고 5년동안 뭐, 이기만 좋겠지만, 은 네, 오늘 해 같은 해 경우도, 보십시오. 물론, 자, 뭐, 오늘 내려온 집만 내가 준다. 아유, 아 괜찮습니다. 아, 름다워 보세요. 형님, 다들, 전, 전, 전, 다 형님, 오늘 대장님, 오늘 아유, 또이 나이 먹고 데려온 준비를 받기는 또니이 아니, 니는 내부 동생이냐. 아이 그러니까, 동생은 맞는데, <웃음> 위에 형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데려온 준비 온 분들이 대구에서는 없습니다. 응, 초대, 저도 저도 휴년 문제 처음 봤어요. 나도 나도 잘안 주는데. 나도 투어 받고. <웃음> 이거 이번에 유승이 그 대표님이 많아 주대. 응. 어. 어. <웃음> 네. 거다. 아니 그걸 또 누가 나한테 이거. 내가 줬다. 내가. 아, 아 회장님이 돈 좋다라고 어, 뭐 이제. 돈가지기 이거 많아 보인대. 네. 그걸 제가 아, 또 받아갖고 챙기기는 또뭐 하고. 아, 그래, 또 그게 내리 사랑이라 하는 게. 10년 만에. 아니 집에 안돼요 10년 만에 처음 보았어요. 상당. 난 내일 부지런히 일해야 어, 되는데, 이거 뭐 번. 불사없는데불사없는데 일단은 내가 공을 차고 싶으니까 일부러 오는 거예요. 네. 뭐 사실 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너가 있지만 위너 두 팀이 오0대로딱 맞춰 나가니까 제가 나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나는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 제주도 에안 옮겨 놓고 계속 가는 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아니까 어느 정도 유튜브 찍고 가니까 맨날 유튜브만 찍고 내기만 하시면 돼. 대회를 안 나오세요, 여기까지래 아이고, 예, 뭐, 사연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거까 많은데. 아유. 어, 아는 사람들은 알더라니까요. 그래, 들고 다니니까. 니가 대구 살때 나오면 안 돼. 나는 대구 텐데 니 입금이라서 안 온다니, 참데를안 한다니. <웃음> 뭘? <웃음> 저는 이제 내년대만 이제 옮겨놓고. 왜 그런가 하면, 대구로 옮겨야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가 워낙 샀어요. 개인 기부가 음. 3, 4만 원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수시로 왔다 갔다 그리는데. 요번에 이제 서기부대회의 특강견에 그때 이제 8만원, 9만원 막 올라가기 시작하디 요번에 이제 보면은 20만원, 1만원 13만원, 12만원 올라가니까 음. 원래는 내가 왔다갔다 하라했는데아 하여튼 뭐 요번까지 막이래 됐으니까 하고 이제 내년되만 이제 위너로 옮기갖고 좀병해봐야지 뭐 위너 잘 돌아가는 건데 안 돌아간다 그것만 위너 가면 안 위너 하요일 되면 병에 시험이 오는 자, 위너가 잘 돌아가고 예? 안 돌아가고 관계가 없어. 이 족구가 있잖아. 밤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위너를 1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총각 때부터 있었고. 음. 나 위너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다고. 아, 봐. 위너를 한 번도 안 가? 아, 그 아, 그래. 원래 그게 서부 족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래 쭉쭉 갔는데. 그냥 이 족구는 내가 저번에 참 이런 얘기를 해갖고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저, 아, 요새 알고좀칩지다 불쇠에 있다가 나가는 형 이름이 뭐? 영목이 있는거 아니 불쇠에 있다가 지금 선으로 가는 형 이름이 아고아인하고 우아 아, 형하고 아, 항상 얘기하다가 좀다았는게 형님 음, 예. 그래도 뭐 이래가 뭐, 조카 밤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계시다가 뭐, 또 반대로 갑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아 형이 술을 안 먹잖아 음. 근데 내하고 두 분은 술을 먹었어 음. 먹다보니 이제 그런 상황도 만들어 졌고 영웅에 나의 차 가지고 있다. 이차 없는 사람은 있어요. 대리운전이나 좋은 제도가 있는데. 에? <웃음> 네? 형님.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 영수씨 마트는 내가 묵자. 한 세일에 안어요한두 번을 안가었는데 그래,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썸으로 뭐 간다고 하길래. 형님, 족구가 반미수니까 그래도 불쇠에 같이 있었는데, 불쇠 형들하고 그만큼 지냈으면, 뭐, 술도 먹고, 친구도 쌓았는데, 뭐, 대회 때문에 그래 갑니까? 이래. 이 마음이 상처가 있다. 우 상처 없는 사람이있어요 나는 이 10년을 넘게 있어도 상처가 없습니다. 예? 하면서. 너무 <웃음>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라. 나는 굴세에 있어서 좋았는데, 또 나는 대회를 나가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레이조 좋고 반미중이 아닌데, 유대 관계가 중요하다 <웃음> 하면서, <중요하다. 그러면서 웃음> 그래, 우아해하고. 네, 그래, 그러니까 앉아갖고 한참 아, 아, 얘기를 했어요. 아, 자, 이제,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네, 게 없는데 네. 우아인님은 응. 선배님, 들가 네. 똑같으면 하지 싶은데 꾸아님은 예를 들어가지고 최연석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졌어 그러면은 수을 먹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돼 그렇지. 어차피 이겨야 될거 아니야 우아인 성격이 아니 그래 문제야, 나도 들었어 그러니까 병준님한테 음. 그렇게 졌으면은 맞으면은야 이겨야 된대 벌써는 빠는 거야 그래. 고향이니 처음에 불세해서도 호세... 자주 본데그 그래. <웃음> 처음에 불쌍해세가지고 응. 응.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게그 다음에 맨날 응. 빠는 거야 빤다하는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라술 아니, 그러니까 술인데 응. 뭐 게임 전에 빠나 대회 전에 빠나 아니잖아? 젖치적고다 빠는 거지 그냥 아니. 대회 때도 대회 때도 시작할 때부터 술 먹고 싶어 대회 때도 같이 안있을봐서 모르겠어 그래, 내가... 제... 나로 그... 고생 의들어고거든 <웃음> 대회를 딱 시작하면은 일단은 빠고 시작해 술을 먹는 거야 응. 근데 이게 중간에 졌어 빠다니 어. 그러면은 다음날 왔으면은 어. 운동이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뭔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 졌어 그러면 어떻게 이럴까 고민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그 했지. 어왜 이만 뭐 모르죠. 그 얘기도 나 듣긴 들어 근데 왜술안 뭐 마시잖아. 아, 알잖아. 그, 그니까. 근데 그, 그러면 그 용어도 좀 공개해야지. 맨날 병사, 그, 그 집에서 도 맨날 술 먹잖아. 이 음. 아 근데 그 이이칸 하면 이, <웃음> 우리가 첫 번째 두번 듣는데 왜야 돼. <웃음> <웃음> 그래지면은안말안 그래. <웃음> 그안 받아. 근데 우리는 그 술을 절때안 먹어.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도 지는 사람은 지고 술을 먹어도 이기는 사람은 이겨요. 근데 집결 때문에, 적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댈수 있다는 거예요. 졌으니까 술을 빨아줬다. 이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사 계속 이겼잖아. 그러면 그핑계가 나올 게 없겠지. 그렇죠. 그것도 당연했는데 네. 네. 네. 오양이 집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비 자체가 대구에서서 마켓도 있는 수비나 그게 없기 때문에 자, 그걸 보몰 없기 때문에 뭐 재미있는걸 하고싶은데 사 하자 <웃음> 아니 바꾸지 마좀먹어야 조코메거진 그거 수잖아 맵는데 <웃음> 어디서 빠 <빠졌는데. 웃음> <웃음> 아니 형님 조코메거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야될꼬? 응? 우리 에수 보고 야라이 조코메거진 나오면 그거 같이 맞춰도 되네 아니 그게 진짜 되는지 나는 궁금해서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웃음> 또안되죠 그래 조코매거진이 조금, 어떤 대단한 뭐 단체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코매거진이 뭐것이지 뭐. 그걸 클럽으로 인정해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궁금해서 계속 여쭤보는 거죠. 아유 궁금해. 못, 궁금해. 못 궁금해. 아 <웃음> <궁금해. 웃음> 여기 인생이 설레발일 때 자꾸 이러시는구나. <웃음> 신뢰가 안갑니다. 나 지금 아 이게 진짜 이래 나올 수 있으면 더 그거... 뭐 나올 수 있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자면 대 대구, 대구 러니까 이 그래, 대구팀으로 나오는데 지금 아무래도 대한초구협회에서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조금의 구준으로 과연 나올 수있는요 근데 제주도에는 팀이 없어가지고 이게 좋지 않는지 변합 없이 그거다 그것도 해야겠어. 아니 된... 형님이 파워가 있고 입지가 되면 나갈 수는 있죠. 음. 대한민국 인맹이니까. 나 지금 저희도 한번 가야 돼. 가고 가야 돼. 나 지금 두분 했는데 대학일등이었는데 병주에 가서 우선 한번 가면 대화도. 다시 두 번씩이거든 아제도 가지고 술 먹어야지 다시 결혼식으고해야돼경한가가 없네 누구야? 편히 여기 제 마차 마차 갑시다 편히 우리 조커맨그서4에서에한 명만 한 명만 넣어서에아나 아니죠 봤어요. 아니죠 소비 그렇죠 <웃음> 아니 조커맨 <조급이> 거진으로 <웃음> 따로 이게 만들어져 갖고 그래요. 아니요 래대게 넣을까 그렇게 손들들어는게 <목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네, 우리는 조금 매거지는 음. 그냥 막으면서 매거지네그 자는 니들은 늘들이 있 지금 우리 우리 우리 그 밴드 리돼 이거 아밴드리있로고근 나무 이런 명히 꼬미로 진도 사진 어 진도니까 되겠바 아저씨 오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리고, 뭐, 에 저런 이런대다 돼. 이게, 두개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저, 내가 인사는게 아, 저거 네. 이제 보면 있어요. 아우 명이, 대구에, 대구에, 승민도 없고 서구도 없어 아니, 그렇게 지금 만들어갖고, 벤틀를 보기는 하는 근데, 배틀보그중 90%는 승민이, 하는인사는데 하도 인사는 한 개는, 인사 보면서, 근데, 옆에가, 젓가락 머리 어 어 그래 내가 안 그러는 네본네내 손님이 완전하고 뭘이을 하나 없이 들고 그래 나네 네가 근무게 아니 이거는 이번에는 왜그내가다 해서 들이 근데 내일 나 내일 나 내일 나 내일 나 내일 나 내일 나 내일 나네일나 내일 나 내일 나 내일 나내 대회는 나 같은데 예술무경 경기부나 사무장이나 아, 돈을 리가는데자일가는 거지 받는다 당하죠 오저수에서그데대회 받으면 아무나 안거야 형님 도와주고 지 형님 대구는 경기부에서 돈을 받아야 대회를 하냐. 그렇게 받는 게, 아, 아, 게 아, 아, 아니라 대 받는 게 아니라 전국에 전부, 전부 다 세이브 수단이 다 있지 예. 야 경기부가 한달 전부 다차가이뭐고뭐하고뭐 뭐 경기욕이 작고할 뭐 일이 얼마나 많데 그게 공짜라는 아, 말이야 그게... 그게 봉사가 아니고 돈을 받습니까? 당연하죠 <웃음> 무슨... 당연한 거 아니다 이 봉사 아니지 뭐, 야 심판도 심판인데 심판은 당연히 그래. 봤죠 야, 경기는 뭐바보가 아니 아니 그뭐 그 아니 나도 알아서 모는 거라 이번에 그 봐드러. 박경규 아니, 그런 그, 거 봤죠? 달라야지 어제 그거 경비대역 올렸잖아. 몇 년간은 심판은 그냥 엄마 친기까지 심판으로 하지만은 경기보는 한달 동안 일을 한다. 그렇지. 사태 같은 거 모는 거 써야 되고. 영을 영 원래 갈 때부터 경기식 시상에 올릴까지 한달 일을 한다. 한달 일을.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경기부가 아, 경기부가 정말 많구나. 근데 그그 그 이번에 1부, 2부, 3부, 4부가 나오면은 그 자이 한만. 돈을 주면은. 돈을 내가지 아니잖아 예, 그게 돈못하게 그 m not going to 네 o t e h i 다 n g t go to t 고 o e i g i n g m o to I'm 아니야 아니야 아저. 니겠습니다 오늘 이만 주, 중요합니다 아니 할 얘기를.